저녁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아 찢어버리겠다 <웃음> 네. 오장육부를 갖다 준답니다 오장육부 맛? 맞어오향장아 네. <웃음> 아, 근데 이 수육느낌이 아주 진짜 맛있다 그먹뭐예요 음. 그럼요? 아 이거 술안주 딱인데? 여기 저기 보면 있어 오향장육이라고 있는데 아 진짜 맛있어 내가 본부중대장 할때그 본부중대 중대원이었어 얘가 통상 간부들의 이제 관심을 받아 음, 하 결... 그런 애였던 거라 견제원이었어 결... 결... 얘가 이제 휴가를 나가기 전에 이제 부모님한테 전화 온건 맞아 얘는 휴가 버리지 마라 라고 얘기한 것도 맞아 이유는 이제 뭐그 얘는 사람이 덜 됐고 휴가 나오면 안 되는 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고 어쨌거나 군법상그 일병 달고 이제 백일육이라고 하는 뭐 1차 휴가를 나간 거야 근데 얘가 이제 어친 얘가 친구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 휴가를 나가서 뭘 해야 되겠고 막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과 연락하고 어느 자리에서 막 끼고 했는데 얘가 뭐 기분이 뭐 좋았는지 아 여기 술 제가 다 내겠다. 그리고 계산도 막다한 거지. 근데 돈이 없으니까 엄마한테 집에서 돈을 달라고 하는 거지. 근데 돈이 없잖아. 뭐. 휴... 뭐 몇백만원이.. 뭐아 몇백만원 아니고 뭐 술값 뭐한 2, 30명 자리에서 술값 계산하면 100만원씩 정도 나올 거 아니야 어. 그럼 그걸 어.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막 처음에는 한두번한테준 거야 부모님이 근데 계속 되니까 숙가가막 9박 10일 되잖아 맨날 이렇게 하니까 칼을 들고 엄마한테 돈 달라고 협박을 하고 어? 막 친형이 있었는데 친형한테 막 친형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뭐 돈막 받고 막 하다가 너무 이게 지속이 되니까 전화가 중간에 왔어 부모님한테 빨리 데려가라. 고 근데 어떻게 데려가? 데려갈 수도 없고 어쩌으로 되고 잤다. 그래서 뭐 전화 통화도 막한 시간씩 했어 부모님이랑도 한 시간씩 통화하고 이제 얘가 복귀 날이 된 거야 우리 대대장님이 걱정이 됐는지 오전이지 오전에 나를 불러서 나 본부 중대장이니까 너 저기 <웃음> 올 시간에 맞춰서 터미널 나가서 데리고 와. 그런 거야. 너차 없으니까 어, 정작정료 심0리이하고부다 와. 이거 내가 4시쯤 나갔지. 어 가서 이제 저녁 먹고 응. 응. 어 하고 가 어. 되겠다. 통화에서 그때 만해도 아주 6시쯤 가겠습니다 하는 거야. 8시까지였잖아. 뭐지? 응. 8시까지였고 6시쯤 가겠습니다. 6시에 터미널 도착하면 어 그래 6시쯤 와 가지고 어, 중에정이랑 저반기 먹고 어, 이제 들어가자 한거야 나가서 기다렸지 뭐, 터미널 가니까 4시 반? 5시쯤 돼서 아이스크림 하나 음, 먹고 그때까지 좋았지 <웃음> 전화했어 어, 오고 있지? 아니좀걱정하지 예. 마시고 가고 있습니다 응 음, 그래 그래 6시 어간 이올 때가 됐잖아 전화했지 안받아 아니 아까 아, 분명 탄다고 그랬어 버스를 그래서 어? 아니, 이제 버스가 된가 아, 자고 있나? 뭐, 뭐겠지 별 생각 없었어. 진짜로 아, 6시 지나고 한 6시 반쯤 되는데 이제 와야 되잖아. 그런대 혹시나 안 받아. 그때 이상하다 싶었지. 부모님은 전화했지. 출발했네 요 부모님이 이상한 일 하는 거야. 뭘 출발을 하냐? 군복이 여기 있는데 문소리냐? 아진짜 어. 군복이 여기 있다. 아 군복 입고 가야 되니까. 뭐야? 뭐야 싶은 거야 <웃음> 군복이두 번을 가져갔나? 그냥 하나로안 남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한 7시 다 돼가서 전화가 됐어 어디야? 했더니 아 근데 이거 버스다 야너 아까 버스 탔다며 언제 도착하는 거야? 아거기다 왔습니다 중대장님 걱 정하지 마십시오 아, 통화 됐으니까 아 오케이 아, 좀 버스가 좀 됐나 보다 길이, 길이 막혔나 보다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의 화면을 봤지 응. 다 원활하대 근데 지연들이 일이 없는 거야 또 전화했지 오는 거 맞아? 아니 그럼 중요한 거걱정아여 진짜 갑니다 버스 기사님 좀 바꿔줄 수 있니? 아, 제가 맨 뒷자리라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진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몇시 차를 탔냐까지 물어봤었거든요 아, 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시간대까지 보니까 마침 또걔 말한 시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걔 도착 시간이 이 시간인데 그래서 그때 거기서 오는 차를 봤는데 거기서 내리는거 없으니까 아, 그것도 어, 맞봤그 어. 어. 내리는 애를 바로 잡, 잡아서 우리도 캐쳐해 와야 되니까 어. <웃음> 아 이상해 안 내리고 애들 이제 또 전화해 또 전화 또안 받아 미치겠는 거야 대디어한테 보고 했지 또 욕하면 날라오지 이새끼씨발뭐 <웃음> 아 어쩌봐 막.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최재명 임대근이었나? <웃음> 아 그래 둘이 마침 휴가 복귀 때였는데 우리를 봤어 야 가지마 왜왜 뭐, 뭔 일이냐 얘네도 휴가 와가지고 갑자기 투입된 거야 이천에 내렸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건가? 저기가 뭐너 저기가 보고 너, 저기 너 여기 나이 올로갈게 뭣도 모르고 그냥 돌아다녀. 어, 진짜 다 첫째 다닌 거야. 그러다 전화가 8시 반? 근데 그 여자가 전화가 와서 찾았습니다. 어딘데? 해서 갔던 게 무슨 시티 은행인가? 아... 거가서 거가, 내가 내가 그 결제를 했다? 자초지정 얘기를 해. 야이 손님이 택시를 타서 여기까지 왔는데 음. 택시비가 없어서 결제를 못하고 있다. 언제 탔는데요? 한 30분 거리였던 것 같아. 30분밖에 아, 어, 안 됐던 것 같아. 아 가까워서 생각보다 그래서 얘는 이미 출발했던것다 구라였고 뻥이었고 8시 다같가서택던를타아안 됐던 것같 그렇게 했다고 들은 거는 집에다가 전화해가지고 또이 돈으로 아, 보내라. 집에서도 안 보내준. 안 보내준 거지. 어. 그러니까 한 바퀴만 더돌려달라고한 바퀴 더 돌고 또 ATM에 가서 들어왔는데또안 들어가. 그거를 안 보고 있었던 거라. 아 맞다. 맞다. 어. 얘가 돌므로 나는 그때 몇 십만 원 물어줘서 들었거든. 아니야 몇 십은 아니었어. 0만 원대였어. 요 어제 거랑 결제한 건 맞고 그럼 그 택시비는 어떻게 되면? 그니까 내고 끝난 거만 받았나? 집에서 받았던 거 같아. 부모님한테 전화가 와서 어. 근데 이게 8시까지가 그 커트라인인데 9시가 지나면 타령이야 근데 당시 시간이 8시 한 40분 됐을 거야 음. 그래서 얘가 그 이천 그 거리를 120km로 갔어 너 기억나지? 어. 그때로 와봤지? 응. 이 양옆에 그최재령와사랑내대군화사라 아, 아, 아. 얘를 양옆에 이렇게 팔짱을 이렇게 <웃음> 아, 이렇게, 이렇게 하... 벌고 어.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차 안에 있지만. 응, 차 안에 있지만. 그리고 쏜 거야. 다행히 통과했지 아홉 시 전까지. 그렇게 밟으니까. 아 근데 그차 안에서 중대장이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저녁 아까 먹기로 하지 않았냐? 내가 그때 좀 심하게 욕을 했지. 너 아가리 그래 한번더쏴보면 아니, 찢어버리겠다. <웃음> 했거나 잘유병소를 통과를 해서 대인께 보고를 드리고 잘 마무리됐지. 다음날 불렀지. 얘는 이미 영창을 가야 돼. 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음. 너가 있었던 일들. 일단 핸드폰 핸드폰도 갖고 왔어 얘가. 그래 갖고 오랬. 어. 얘만 그때 안됐는데 얘는 특별히 가져오라고 했다. 어, 그래서 전화가 다 됐던 거야. 음. 그 있었던 문자 내용과 다다 맞지. 그러더니. 얘가 여자친구가 있었어 었 근데 얘가 군대를 가면서 여자친구가 헤어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된거야 여자가? 어 이제 휴가를 나가서 이 남자한테 협박을 한거지 죽여버리겠다 이래서 그그 그 남자와 그 여자와 그런 성싱 때문에 간다고 뻥을 치고 늦게 온거야 그때 일들이 그리고 이제, 이제 종이 몇 장을 주면서 그날에 있었던 일들 다 적어내라 어... 아이큐 테스트 시켰거든 어... 말이 말을 잘 못하고 글쓰는 것도 부족해 이 IQ 테스트 한 이유가 70 이하가 나오면 전역을 시킬 수 밖에 없는 군법이 있거든 근데 얘가 70이 조금 넘었어 그래서 뭐는키고 <웃음> 그리고 적은 것도 다뻥인 거야. 이거 다 봤는데 앞뒤가 안 맞지 않냐 너가 있었던 일들을 사실적으로 얘기를 좀 해줘라 중개장은 널 영창 보내고 싶지는 않다 보내고 싶었어. 그런 말도 에 불구하고 얘는 다안된 거야. 내가 얘를 때렸어. 정강이를 깠지. 음. 그래서 나는 중대장 보직 캠을 당한 거야. 그래서 작전장교로 간 거지. 음. 응. 걔가한명 되게 찔렀거든. 맞자마자. 아마 내가 잘못한 거지. 아 진짜? 어떻게 어떻게 찔렀는데? 쳐 맞고 막로 바로서 내는 단계가야 맞고 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했는데, 걔가 이제 나가서 전화해서 맞았다. 우리 대대장님. 근데 고마운게 나 원래 징계를 먹어야 되는 사람이잖아 때렸으니까 근데 대대장님이 그냥 보지캠으로 마무리 짓자 난 보지캠 당하고 작전장교로 간거야 아니 뭐 때린거 같 그러니까 정당화될 수는 없는데 하 그때는 너무 화가 났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 겪은 일 중에는 제일 어. 임팩트 있는 일이고